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한평생 같이 가고 어, 내 인생을 걸어서 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결혼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핀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요. 음, 남편이 바람피는 육감이 왔을 때 어, 증거를 찾아야겠죠. 그 증거를 찾아보는 디테일한 방식 여섯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보통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다고 하면 바람피는 장면이 있는지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녹음됐는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 남편분들이 술을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을 펴서 실수했다면 증거 찾는 건참 쉽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바람피려고 마음먹으면 여자분들 정말 평생 모르게 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때는 어그 영상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삭제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삭제된 부분이 있다면 삭제된 부분 이전 부분과 삭제돼서 냈다고 유추되는 부분 다음 부분이 이게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여기 서 있었는데 그다음 이동을 했으면 그 시작점과 이게 같은 지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럼 그부분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그거 체크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자주 남편의 차량 키로 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차량 안에 이렇게 계기판이 있는데요. 그 계기판 안에 보면 요즘은 거의 다 디지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주행거리. 차가 지금 출고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총주행거리가 있는데 이거 요즘 조작하는 거 거의 쉽지 않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당장 조작해서 와이프 모르게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총주행거리를 자주 체크를 해보세요. 자주 체크를 했는데 남편의 동선이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혹은 어 오늘 어디 갔다가 올 거야 라고 했을 때그 거리들을 함께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주행거리보다 내가 생각하는 주행거리보다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다면 어디 외곽으로 좋은 데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아, 신용카드 내역서를 확인하는 건데요. 모텔 같은 경우는 어 신용카드 내역서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했으니까요 그러면 뭘 보냐 카페 식당 레스토랑 이런 데가 가장 만만하죠 근데 아니 그거 갖고 어떻게 증거를 잡아요 어 정확한 증거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출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자 그러면 커피 전문점에 갔을 때 금액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평상시에 내 남편은 어 다른 사람한테 인신을 베푸는 스타일도 아닌데 혹은 베풀다 하더라도 마지못해 베푸는 경우라면 금액이 조금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템포는 자주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 남편이 사지는 않죠 이틀에 한번 걸로 내 남편이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잦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보 커피가 되게 많이 샀네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그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때였어 어쩔 수 없이 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 그랬구나 어그 이렇게 넘어가면 남편은 그렇게 커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주 된다면 이거는 조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와 자주 커피를 마시러 갈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 여자는 커피를 세잔 마셔요? 네잔 마셔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 금액만 나오니까 어, 다른 여자와 만났는데 딸랑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컵케이크를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사이드 메뉴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어 남자 입장에서 직장 동료한테 커피를 쏠 때는 그냥 뭐 아무 커피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여자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상대 여자가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브랜드 아니면 특정 커피숍 이런 것들이 또 집중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블랙박스 영상과 신용카드 내역서를 결합하는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이 그대로 있다면 차량이 주행하는 거에 따라서 그 지나가는 도로마다의 이정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 남편이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겠구나를 일단 유추할 수 있고요. 그 지역을 유추하다 보면 나한테 사전에 보고했던 나 어디 어디 가 이런 정보가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라면 과연 그럼 내남 이 지금 어디 가는 걸까? 이정표를 통해서 그 지역이 관광이나 연인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 내역서를 그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기록 날짜들과 이 결제 날짜가 일치하고 일치하는 날짜에 일치하는 시간대가 발생한다면 그 블랙박스 영상에 있는 지역에 해당 지점에 관련된 결제 내역을 매치시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더 추궁하지 말아라.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상황이면, 아니 바람을 피는 것 같다. 하여튼 여자분들이 뭔가를 느꼈다. 촉이 왔다 싶으면 그건 정말 무섭도록 잘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간혹은 헛다리 짚는 경우도 있지만, 그 촉이라는 게, 그냥 내가 무슨 뭐 신내림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하는 행동들이나 기류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행복하려고, 행복하게 느끼고 싶었는데, 뭔가 그런 의심들이 들게끔 흐르고 있는 그 흐름에 대한 촉이 오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앞의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서 이렇게 자료 수집을 했는데, 더더욱 그 신빙성이 확실해진다면, 거기서부터는요, 추궁하지 말아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 화가 나잖아요 열받고 와 배신감에 저걸 죽여 살려 이혼해 말아 어떻게 해야 되지? 티를 내지 마셔야 돼요 추궁하지도 마셔야 돼요 물어보면요 남자들은 바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한 번만 살려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일단 둘러대고 더 치밀하게 깊숙하게 더숨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숨게 만들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하던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다 얻을 때까지 그렇게 추궁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더 잘해줘라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렇잖아도 열받아서 미워 죽겠는데 더 잘해주라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이유 남자가 바람피는 걸 지금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못을 박아 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단계를 마지막으로 하되 이 단계만큼은 조금의 연기력 아니면 인내력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돼서 어, 정말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을 정도로 태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세요. 미워 죽겠지만 더 잘해주세요. 그래서 물어라. 제발 물어라. 이런 마음으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은요. 여성분이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바람피고 있다. 아니 바람피는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아 다행이다. 내 네, 와이프 아직 모르는군. 그래, 내가 바람을 피지만 와이프한테 그만큼 잘해줬으니까 와이프가 지금 나한테도 잘하는 거겠지 난 정말 잘못하는 건 아닌 걸 수도 있어 결국 내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잖아 이런 착각을 만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이 그런 착각이 들기 시작하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행동이나 치밀하게 계산했던 돌벌벌떨면서 확인하고 점검했던 것들에 조금씩 조금씩 그 미스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꾸 모아야겠죠 모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그때는 일부러 남편에게 시간을 주세요 어 여보 나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1박 2일 여행을 갈것 같아 나 없는 동안에 밥잘 챙겨 먹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나 보고 싶어도 좀 참아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찬스다 만나러 가야지 아싸 땡 잡았다 이렇게 긴장을 완전히 늦출 수 있고 와이프가 정말 나를 의심하는 여자가 요만큼도 없이 지금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 절대 확실해 이런 믿음을 줘야 남편이 추후 행동을 의심 없이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설마 집으로 불러드리진 않겠죠 음, 나간다고 칩시다 그렇게 사전에 남편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남편이 행동을 감행하면 그때는 미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정적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피는 남자들은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범인을 잡아냈다면 이렇게 해서 남편의 그 바람피는 상황을 알아냈다면 이 남성분은 거의 돌아올 수 없고요 어, 이런 남성분하고는 이혼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어젯밤 술을 먹고 내가 실수로 어떤 여자와 만나서 어, 내가 그랬어 이렇게 이실직고 하는 남자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하는 남자를 이기려면 치밀하게 냉정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